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어, 건강이 최고니까, 어? 그리고 달달한 한해가 되시라고. 내가 오늘 그 당감 이렇게 말랭이로 그 장아찌 할 거예요. 맛있게.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등분 해서 말렸는데요. 어, 이거 좀 어, 먹는 그냥 먹는 것보다 좀 바짝 말렸어요. 이제. 장에 들어가면 이게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큰 거는 이렇게 잘라서 말려도 되고 자 그거는 자유로 하세요 멸치를 좀더 살짝 볶아서 다시마도 넣어주고 이거 양파 반쪽 조금 대파 하나 정도 마늘 지금 한 15분 정도 끓였어요 육수 물하고 간장하고 1대1 하면 돼 조금만 마리. 여섯 여섯 조금. 잘안 나와, 이게. 두 큰술 정도만 넣어주고. 이게요, 간장 끓일 때, 그 파랑 이런 거 양념을 넣으면, 메르치아 넣으면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러면 집에서 간장 냄새가 많이 나니까, 육수부터 내가지고, 이렇게 섞어서 살, 살짝 끓여서 부으면 돼요. 이거는 폭안 끓이고, 살짝만 이렇게 끓여주면 돼요. 불 끄고. 간장이 다 식었어요. 식혀서 보여야지 뜨거운 거부으면감 익어 보니까 이거뭐 물렁물렁해요. 오케이 말리 이렇게 물을 좀 넉넉하게 부서져 감이 뿌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바로 먹어도 돼요. 아이거 당감 말랭이가 안 장아찌가 안생됐는데 이제 이렇게 좀 불어가지고 간장이 조금 이제 이렇게 감이 우글 올라왔네요. 그래서 이제 바로 먹을 거니까. 어, 이 달달한, 달달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맛있어요. 오늘또 감사합니다.